안녕하세요 김비서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모두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죠? 어, 어떤 신용카드 쓰고 계신가요? 제가 가진 신용카드는 총 4장입니다. 첫 번째로 마일리지 적립용이며 평소 사용하는 SC 플러스마일 카드 두 번째로는 단종된 국민 로블 카드고요. 현재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국민 가온 마일리지 카드로 해외 결제에 특화되어 직구 및 여행용 결제하는 데 쓰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단종된 카드로 구아멕스 삼성 카드인데요. 어 이거는 그냥 3포 적금용으로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제가 가진 신용카드는 사실상 모두 다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입니다. 어, 왜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쓰냐고 물으신다면 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할인카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할인카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어디 사용시 5% 할인 이렇게 해두고 월한도 1만원까지 할인 이런 식인 건데요. 거기다가 전월 실적까지 요구합니다. 전월 실적이 필요 없고 할인 한도가 없는 카드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월 실적이 필요 없고 할인 한도가 없는 카드들은 대부분 1% 정도의 할인율 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카드들은 결국에는 100만원을 써도 월 1, 2만원밖에 할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카드가 많다는 건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의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할인이 되는 카드들은 대부분 1%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또 말씀드리면 5%씩 할인율이 큰 카드들은 한도가 있을 뿐더러 어떤 해당 카테고리에 사용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인을 받으려고 전월 실적 하나하나 챙겨야 하며 어 할인받은 건 전월 실적 제외 이런 조건들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들은 아무 가맹점에서나 사용해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카드가 대부분이며 제가 사용하는 SC 플러스 마일리지 카드 기준으로는 어 천원당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2.5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데요 어, 2.5 마일리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단가 기준으로는 약 35원 정도의 가치를 합니다. 어, 이는 약 3%에서 3.5%의 정림 혹은 할인과 유사하게 되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 마일리지의 효용 가치는 단가보다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 마일리지의 단가가 10원, 12원이니 0원1 20원이니 하는 것은 그냥 단가 이야기입니다. 어, 포인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더 포인츠 가이에서는 어, 대한항공 기준 단가를 약 19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사, 이건 사실상 의미 없는 단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14원, 대한항공 16원 정도로 펴,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마일리지 편도신공 2원발권 등으로 잘 활용한다면 1마일리지당 50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가치로 사용 가능한 바 마일리지는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루트가 한정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어, 마일리지 구매하는 루트를 쓰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하나쯤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이상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자면 할인카드를 쓰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카드사 적립 카드를 사용하세요. 카드사 포인트는 일정 비율로 마일리지 전환도 가능할 뿐더러 어, 카드대금으로도 지불이 가능한 바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늘어나주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유튜브 업로드를 2, 3일에 한번 정도로 늘려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킴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